네 여러분, 저희가 왜 어. 모였죠? 네, 스바나스 인기가요 울트라 댄스 페스티벌 입니다몇년 뒤에 아이돌들에게 전설이 네. 된 아이돌들 아. 아이들입니다 네. 이제 그 기회에 우리가 좀 이름도 만들어볼까요? 그러니까요. 네, 이름뭘로 음. 할까요?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? 이거 음. 이름 음. 음. 우와. 여기 좀게 있는데 지금 람이 있는 데지금 미주가 았왔요요슨 일인지? 데퍼고스코퍼포먼퍼포스를보스를보여줄 거잖아요 퍼포.. 그 걸? 퍼포걸스? o u You. You. You. 있을까? You. You. <웃음> 6 o u You. y o 언제와 의사? 어, 무엇을? 어, 어떻게? 왜? 누가? 누가? 아, 유카원칙 육하원칙. 어, 멤버 이름은 유카원칙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<웃음> 자, 유카원칙을 <웃음> 만났는데요. 본인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슬기씨 본인은 네. 무엇을 맡으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카원칙의 <웃음> 언제를 맡고 있습니다 와, 그럼 은진씨는 무엇을 맡으셨나요? 저는 왜를 맡았습니다 어, 그러면 유아씨는요? 무엇을 맡고 있습니다 미나씨는요? 저 어디서 를 받고 있습니다 죽으시는요 <웃음> 저는 누가를 맡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지? 문제? 다들 뭐했어 어떻게? 아 그럼 저는 어떻게를 <웃음>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?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